여러분 명상을 할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그 고요함 속에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 수프라고 얘기를 하는 또뭐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불교에서 공이라고 얘기하는 그텅빈 공간 텅 비어있는데 그 속에 무한한 창조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. 즉 여러분이 마음을 텅 비울 때, 고요하게 할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힘과 에너지와 지혜와 자비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. 인생의 진보라는 것은, 인생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계단식으로 일어납니다.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놀랍게 도약을 해버립니다. 수행도 마찬가지고,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고,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. 집착하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그 집착에 의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명상을 하다가, 어느 순간 집착이 탁 놓여지는 순간 삶의 질에 도약이 일어납니다